알겠어, 네 해볼게요. 응. 인사 인사해주... 우리 할아버지가 할때 이거 썼었나? 아, 맞아, 그걸 안 했네. 응. 이번 이번 아, 근데 이거는 네네. 죽은 사람이 네네. 이번 손이, 손이 안 갔어. 네, 이번부터 써주세요. 응. 자, 해볼게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웃음> 이제 선생님 5월이에요. 5월 아, 오, 아마 이거 나갈 때는 5월이 됐을 어, 거예요. 네. 5월에는... 옷이 만발하는 5월 5월 이월5요 5월 5월 5월 5월 5는 5월 5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5월 가정 5월 5월 에 충실해야지. <웃음> 어월뭐 5월 에뭐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계획 없으세요? 어디까지? 아직까지 계획은 없어요. 응. 근데 5월 행사가 많은 달이잖아 음. 5월 달에는 음.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우리 초파일도 있고 다 아, 그래요. 초파일은 무조건 모르는데아 초파일. 아, 그렇군요. 근데 월달인가? 어. 어.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어.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달입니다. 응. 주머니를 꽉 쥐고 있어야 돼. 많이 나가는 달이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 보면 주머니 꽉붙도록갈수 있게 도와줄게요. 알겠습니다. <웃음> 응. 저희가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그래요 우리 흐뭇하게 시작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사주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사주 좀불러줘봐 네, 남자분이시고요. 음. 자, 보자, 보자, 보자 방울왜 이렇게 떨어져? 사람? 좋은 일 있긴 있어. 응, 좋은 오. 일이 있어서 축하주를 한잔 해야 되겠어. 아 진짜요? 어. 아딱 보자마자 좋은 일 이렇게. 느껴 좋은 느껴지면. 일이 있어. 오. 좋은 일 있고 좋은 일에는 뭐가 있어? 술이, 술이... <웃음> 똑해졌어. 똑딱해졌어. 기진님이 할아버지 몇번 <웃음> 네, 만나더니. 네. 맞아요. 음. 응. 선생님 말씀대로 축할 일이 있어요. 축할 일이 있다 그래. 오. 분명 축하할 일이 있고 일단 근데 축하할 일 전에 해결해야 될 일도 있다 아 그래요? 응 해결해야 될일 있다 이 사람 봐봐 보자 다시 한 번만 불러줘 주를 77년 잠시만요 12월 7, 아, 4일이요 이사람 사주를 보아하니 할아버지가 내린 부적 음... 뭔가 이사람의 등장 네. 등장으로 인해서 네. 자리가 매개많은건 분명히 있어 근데 굉장히 뭔가 독특하다고 해야되나 한번 꽂히면 뭔가 끝을 봐야 되는 사람. 아, 진짜요? 어, 그게 취미가 됐든, 네네네.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됐든, 네네. 집요한 게 굉장히 있는 어... 사람이다. 그래서 내 거, 내 거라 그러면 되게 끔찍하고, 애정을, 네네네. 사람이든 물건이든 애정을 엄청 쏟는 사람이다. 아, 진짜요? 음. 괜찮은 사람인 건가요? 그 정도? 뭐 자기 선 안에서 네. 하면 괜찮지 근데 조금 오. 과한 것도 있어 과한 것도. 있다. 고집이 남달라 음. 남달라서 이 사람이 뭔가 마음 먹으면 다 뜻에 먹게 해결해야 되는 아. 사람은 맞아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외로워. 아, 외로워 외로워서 그런 물건에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물건으로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 음. 그리고 또 독특하기도 해. 사상이. 약간 우리가 4차원까지는 아닌데 이 할아버지가 보기 보기에 볼 때는 뭔가 이런 비웃음도 나. 너무 과해서. 근데 좋은 일도 있다. 올해. 근데 올해. 올해. 왜냐면 이 사람이 운, 운이 드거든. 어, 뭔가 혼 혼사가 들어오든 사람으로 인해서 엮이는. 근데 그게 좋은 일이란다. 아... 좋은 일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올해 연말. 올해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음... 일이 있다면. 올해 연말이나 가을, 늦, 가을좀 추워질 음... 때쯤, 그때 하면 굉장히 좋을 듯이. 알겠습니다. 그, 가정은 좀 어때 보이요 가정은 이게 본인만의 단독. 단독. 보자.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게 자기의 인생이야 이건 가정 근데 음... 네? 가정이 보면 동떨어져 있어 하나로 점이 딱 찍혀있어 그냥 뭔가 점을 딱 찍고 음... 마침표 마침표는 음... 뭐야 끝 끝날 때 마침표 쓰잖아 네네네. 그러고 서 자기가 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해서 둘이 된다는 듯아 진짜 음. 오... 부적이 이렇게 내려와 오... 할아버지가 볼때 좀 이분이 근데 네. 가정으로서는 네네.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네네. 뭔가 피해를 입고 아.. 응. 진짜 명예든 동의든 피해를 봐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번 년에 심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있어 아..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여리고 여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집착이라는 걸 하지 아, 아... 음, 진짜. 어, 지금의 상태는요? 지금의 상태는 뭔가 복잡 미묘해. 복잡 미묘한데 어... 네, 네, 네, 네. 그거를 좀잘 자기 운기가 좋기 때문에 음... 그거를 좀 다시 전화 회복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 좀 흘러가는. 근데 굉장히 심적으로. 이거는 진짜 시발 보내 안 보내 하는 아 진짜요? 보내 안 보내 할 정도로 어... 아 진짜 그 정도로 응. 그리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도움 안 된다 이 사람한테 아 진짜 절대 도움 안 된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정, 가족 내 어떤 존재감이 있다 한들 네. 섞일 수가 없어 아 진짜 응. 섞일 수가 없고 금전으로 힘들 거야 뭔가 아, 구설도 있을 거고. 어... 근데 올 상반기만 잘 지혜롭게 넘어가면 괜찮다 그래. 음... 음. 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음. 이분은 배우예요, 배우. 배우. 심형탁이라는 배우예요. <웃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음, 음, 음. 근데 이분이 최근에 방송에 안 나왔어요. 한참 안 나. 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열이 받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다 있어. 그럴 정도로 열이 받은 이유가 부모가 엄마가 신영탁 씨가 돈을 좀 많이 버니까 막 자꾸 어디다 투자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보증 같은 걸 쓰고 이러면서 신영탁 씨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울뻔했어요. 사연이 음. 너무 안타까워서 음. 아유 엄마가 진짜 막한두번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명의도 막 넘겨버리고 막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음, 많이 벌었어요그게 음, 음, 음. 언론에 그, 이제 거론된 내용인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형탁 씨가 최근에 조선의 사람꾼에 나오면서 본인이 왜그 동안 방송 활동을 쉬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쉽지 않은데.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어떤 부모가 이 정도까지 힘들게 했나, 해가지고, 도대체 부모랑 사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안 맞지. 절대 안 맞지. 아무리 부모 자식관이라도, 이게 사대가 안 맞고 합이 안 되면,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가 돼. 음.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아 너무, 하, 좋아. 진짜 아무리, 아무리 엄마여도, 이렇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와.. 독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 선생님 말딱 맞아요 진짜 말은 심영탁 씨를 위한 건데 결론적인 거는 다 본인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다 이분, 이분 그 심영탁 씨가 얘기해 준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는 사실이야 정말 음... 심영탁이가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거는 사실이야 네. 아 진짜 음. 지금의 상태는 어때 보이세요? 지금은 조금 화해를 했을까요? 뭔가 심영따씨가 그 이후에 뭐 통장도 끊어버리고 뭐다 해서 이제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치. 지금의 상태는 어떨까 해가지고 어떤 화해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 네. 좀 이수, 뭐 진전이 될수 없는 상황인거고 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단단해졌겠지 네. 그 아... 상황으로 인해서 더 단단해졌 을 거고 아... 더 바른 판단을 하고 음... 어, 뭔가 딱 자기가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음... 음. 그럴 수 밖에 없어 이 사람은 아 진짜 음. 부모,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모덕이 없다 그러지 네네네네. 부모덕도 없고 인복도 그다지 있는 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개척해서 마련해서 자기 자리 만들어 가는 사람 아... 음. 이기 진짜...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뭐든지 때와 시기가 있어서 네. 다 겪어봐야 해 겪고 아... 나서 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 당할 때니까 그러니까 소위말해 당할 때로 당하고 네. 당할 때로 당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아이고 진짜 저 진짜. 근 너... 아버지 자리가 있어? 근데 네. 아 근데 아버지도 무슨 고물상을 또 신영탁 씨가 뭘 해주면서. 거기서도 일을 막 도와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 같아요, 딱 봐도. 거기서 진짜 사연만 들어도 진짜 너무 착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분이 아무튼, 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냈냐면, 지금, 그 뭐지, 여자친구가 있어요. 음, 그치. 지금, 선생님, 어,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음, 음, 음.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일본인이에요 어... 18살 연하이요 대신 음... 근데 음... 심영탁씨가 이분이 옆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됐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 미소가 나온다 음, 그러니까 나이도 음... 이렇게 어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금 둘이 잘 맞아서 이렇게 좀 된건지 나이를 떠나서 네. 이 둘사람은 코드가 맞아 사상이 맞고 어... 바라보는 시점이, 시점이나 관점들이 맞아서 네네. 그냥 응. 약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들이 있어. 아, 진짜요? 음. 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을까? 이 혼란한 세상을. <웃음> 네네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네. 다 음. 각기 다른 성향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음. 거니까. 잘살수 있겠죠? 잘살수 음, 있어. 심어? 근데 음, 결혼을 좀올 안에 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신영탁 씨가 다시 이렇게 좀 활동 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제기는 어이 뭐 사람이 연기자잖아요. 맞아요. 예전만큼은 활동은 힘들어. 음... 음. 본인이 아직까지도 네. 뭔가 좀움츠리고 있고. 네네네. 음. 그리고 기운 자체를 이제 이런 결혼, 네네네. 운기로 다좀 오래 오랜에는 썼기 때문에. 네. 응 어, 나오더라도 뭐 내년 내후년이나 뭐 오, 서서히 다시 그런 어 다시 활동 보기는 어, 하지만 그렇게 어, 어 원활한 활동 활발한 활동은 좀 힘들고 와 진짜 어. 아 그래도 옛날 에잘 나갔어 내가 한참 잘 나갔나 이 사람이 어 배우로 말고 예능인으로 좀잘 나갔어 요 <웃음> 그래 이거 뭐야 드라이버 <웃음> 이런다 자꾸 <웃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인기 몰이를팍 해가지고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벌긴 했대요. 근데 음음. 지금 남은 게 거의 없대요. 다그 <웃음> 걸어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웃음> 괜히 우리 처, 초반에 저기 돈 얘기를 한게 아니야. <웃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막 어, 그런 얘기 해요. 박승우씨 부모랑 부탁 어, 뭐게 뭐냐고. 진짜, 어. 어. 그래서 진짜? 진짜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음, 음. 근데 심영탁 씨가 뭐잘 저는 좀 좋은 뜻에서 이제 좀잘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분들 음.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점이 있지. 음. 근데 심영탁 씨는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그냥 앞날만 보고 쭉 갔으면 좋겠어. 음.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아라라고 하셔요. 음. 부모의 인연은... 정리해야지. 솔직히. 그게 낫겠죠? 솔직히 정리해야지. 도움이 안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굳이 생각... 굳이 우리가 또 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웃음> 그러니까 저는 심영따씨가 너무 착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이거든요 사실. 음, 음. 근데 배우자 자리가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좀 막아가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아... 좀 보여줘요. 인연은 좀 음. 하는 게 좋다. <웃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